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1월 13일 가상화폐 분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저희가 두가지의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놨었습니다 자 첫번째는 추세선을 따라 저항선을 브레이크 이후 리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 저선까지 올라가는 게첫 번째 시나리오였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브레이크 그리고 리테스트까지는 나왔지만 계속해서 꼬리가 위로 생기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만들고 밑으로 한번 컨트롤 캔들을 쭉 뻗은 후 리테스트 어디를? 다시 내려와서 저항선을 리테스트를 하며 슈팅스타, 그 다음에 추세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희의 두 번째 시나리오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 시나리오를 찾았는데요. 내려가서 리테스트 이후 어디까지?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 자체가 지금 지지선, 큰 지지선에 도착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6,375레벨을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전 고점이었던 6 4 7 6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시 한번 그 고점을 저희가 저번에, 저번주에 저번주에 닿지 못했던 그 6800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첫번째 상승 추세를 따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하락 패턴을 만들자면 이런식으로 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밑에를 연결해서 넉넉하게 잡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보통 잡으실 때는 첫 번째, 그 다음 거두 번째 이렇게 잡으셔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보시지만 오늘은 넉넉하게 잡아서 두 개의 레벨이 뚫리는 이 구간 6200 구간을 보시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6030 레벨까지 6030 레벨이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5800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매도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그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가격이 이 레벨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레벨 6000레벨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가 돼야지만 58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매도 시나리오가 완성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아주 잘 존중해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475그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지지선이 뚫리고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전 저점이었던 60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으니 여러분들 브레이크 리테스트 잘 기다리셨다가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번주에 상승 추세선을 놓고 마이너 저항선까지 그려놨으며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 저항선 230레벨의 저항선까지 올라갔 올라갈 거라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해 놨죠. 그 다음에 거기가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정선. 저항선, 그 다음 정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 시나리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정선까지는 잘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며 205레벨의 지지선까지 반등을 했으며 현재 브레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다시 한번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190의 지지선 레벨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이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이 지지선을 존중하게 되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지 않고 블리시 인걸핑이나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캔들을 만든다면 다시 한번 230의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첫번째 시나리오고요그 위를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한다면 그 다음 저항선 그 다음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매수 추세가 그리고 매수 시나리오가 나올 듯 싶습니다. 반대로 여기가 200레벨이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저번주와 같이 전 저점이었던 19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의 시나리오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잘 뚫리고 캔들스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 바뀔 수 있는 게이 지금 중요한 이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캔들스틱을 잘 봐주시면서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승 추세를 그려놓고 여기서 상승 추세가 그리고 저항선이 뚫린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상승하여서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플랜. 그리고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매수의 플랜이었습니다.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라는 모습을 보였으나 가격이 보시면 슈팅스타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서 페이크아웃, 페이크아웃이라고 부르죠.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꼬리를 만들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낫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리테스트하는 캔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전 고점이었던 56레벨, 전 꼬리를 만들었던 56레벨의 저항선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이 숄더레벨, 54의 숄더레벨 또는 저항선이라 부르죠. 숄더레벨을 리테스트 이후 추세선을 뚫고 슈팅스타 베어리싱걸핑 이후 다시 한번 50의 지지선 레벨까지 찾은 모습입니다. 가격이 일단은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47 레벨의 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보이고요. 추세선을 일단은 그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 50 레벨을 다시 위로 뚫고 올라와서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 54레벨, 54레벨 뚫고 위로 올라갔을 때전 고점이 되는 56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라이트코인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47레벨 손쉽게 치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리테스트 다시 한번 저항선을 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가격이 다시 한번 더 높은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면서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루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더블 바텀을 형성하고 트라이앵글 패턴 안에서 브레이크 그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 그려놓고요. 다음에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레벨이 뚫리고 빨간 거로 그려드릴게요. 이 하락 추세선이 뚫리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올라갔을 때전 고점이었던 63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 레벨 50, 596레벨이 존중이 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지선 밑으로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저점이었던 530레벨 530레벨을 뚫고 50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리플의 시나리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가격을 가두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을 가두고 정선이나 추세선이 뚫렸을 때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승률이 여러분들의 승률이 올라가는 마법같은 그리고 기적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거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OS입니다 EOS 이오스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지지선 그리고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숄더레벨 리스펙트 그리고 하락 캔들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를 이려,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 상승 추세선 마저 리테스트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캔들스틱 보이시죠? 다시 한번 저항선 레벨에서 슈팅 스타, 밑으로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음 추세선이었던 이두 번째 추세선 보이시나요? 이두 번째 추세선을 밟고 계속해서 그 레벨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레벨. 5.4레벨의 지지선이 존중이 되면 가격이 숄더레벨을 형성을 하면서 인버티드 헤드앤숄더를 만든 후 다시 한번 저항선까지 올라가는게 저희의 이오스의 상승패턴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리테스트 여기서 이런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가는 5.8, 5.8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지그재그 6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게 상승 추세를 따라가는 이오스의 모습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 숄더레벨이 브레이크 된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전 저점이었던 5.28레벨까지 내려가겠고요 거기에 있는 지지선을 뚫는다면 밑으로 내려가 전 저점 메이저 지지선이었던 5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게 이오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박스권이 형성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추세선 둘중 하나가 뚫릴 때까지 박스권도 형성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거래하시면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중하게 여러분들 캔들스틱과 차트 패턴을 잘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셔서 거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오스의 시나리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제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버릇을 잘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추세를 따라서 캔들스틱과 차트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그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낮은 승률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그 법칙을 지키셨을 때 한층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시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비디오 그리고 좋은 비디오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